안녕하십니까 1위 팀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꺽지 낚시 여행을 오려고 하는데요. 장소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갈 예정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재미난 꺽지 여행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. 1위. 오 히트 꺽지입니다 꺽지 이야. 이야 돌무더기 앞에서 그냥 바로 물어주네요와 사이즈도 이 정도면 엄청 큰, 괜찮은 어, 꺽지입니다 와 예쁘네요 오늘 첫 손맛입니다 오 히트! 우와! 와! 우와! 우와. 야 제대로 먹었다 제대로 야 꺽집니다 꺽지 우와 제대로 부러졌어요좀 아까보다는 사이즈가 좀 작지만 여기 보면 먹이 활동도가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꺽집니다 오 히트 와와와야 그, 돌무더기 있는 데서 바로 히트가 오네요 와 이야 돌무더기 있는 데서 바로 히트가 왔습니다 야 정확하게 웜을 먹어준 상태도 사이즈도 어, 나쁘지 않은 이런 어, 사이즈네요 <웃음> 아 재밌네요 이게 잘잡히면 굉장히 재밌어요. 여기는 진짜 껍지보다는 쏘가리가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와... 돌이 어떻게 이렇게 크고 물도 깊고 하니까 여기는 껍지보다는 쏘가리가 더 많을 것 같은데요? 나중에 진짜 와서 밤에 한번 와야 될것 같아요 이야... 바위 엄청납니다 다 이런 구간이에요 지금 그맨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있는데 거기서는 꺽지 개체가 많이 보였거든요. 근데 여기 올수록 꺽지가 잘안 보이는. 물이 상당히 깊습니다. 오, 오, 오, 히트. 이야. 와, 힘 좋다. 야한번야 이게 한번 입질을 해주더니 빠졌거든요. 근데 두 번째 입질에서 바로 꺽지가 잡혔어. 와 오늘 여러분들하고 꺽지 여행 일부를 저희가 찍었는데 아마 1 9작으로 아마 제가 제작을 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부터 계속 내려가면서 꺽지가 어느 구간에서 많은지 우리가 탐험를할 텐데. 와 진짜 바위도 많고 여기 밤에 오면 쏘가리가 엄청 잡힐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